안녕하세요 남성적이면서도 캐주얼한 디자인이 매력적인 쉐보레 더뉴 트럭스를 위한 간단한 익스테리어 튜닝과 콘솔박스 장착입니다 프론트의 경우 번호판 하단이동을 한 차량인데요 훨씬 이쁘죠 리어는 하단에 에어댐을 장착할 예정입니다 훨씬 SUV에 닿으실 것 같네요 정말 아쉬운 기존 1열의 모습입니다 커홀더도 물론 편리하지만 물품을 수납하거나 좀더 와이드한 팔걸이를 위해 콘솔박스 장착은 매우 실용적인 아이템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사용될 부품의 모습이고요 이제 작업 시작합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RS 엠블렘의 경우 브라켓을 이용한 고정방식과 스티커 부착 방식이 있습니다 프론트의 경우 그릴에 고정되어야하기에 튼튼한 브라켓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트랙스의 경우 콘솔 박스가 없어 불편한 게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운전석 팔걸이의 경우 현대 조형시 걸리적거리는 문제가 있어, 걸리적거리는 실내 팔걸이를 제거하고, 팔걸이 겸용 콘솔 박스를 장착할 예정입니다. 전용 팔걸이 마개를 이용해 커버링 해주고요 USB 포토를 지원해 좀더 편리한 충전 시스템을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팔걸이 확장이 가능해 안락한 드라이빙을 도와줄 것 같습니다. 에어디은 전차종 공용으로 나온 제품입니다. 트럭스의 경우 디퓨전 라인이 직각으로 떨어져 좀더 안쪽으로 자리를 잡고 피스를 다가 고정해야 되는데 에어댐을 단단하게 고정하기 위해선 별도의 보강작업이 필요합니다. 보강작업은 튼튼하게 완료하였습니다. 확실히 스포티한 느낌이 물씬 풍기는 트럭스입니다. RS 엠블럼이 브론트 디자인은 제대로 포인트가 되었네요 가성비 최고의 디스테리어 아이템으로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